진짜 개추운 날이거든요 그 한파 그런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영하 2 0도예요밖퀴 근데 제가 승민이한테 엄청난 노트를 줬거든요 제가 또 노트 정리왕 이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정리했던 시험기간에 정리했던 그런 노트들 모아놓은 거다 승민이한테 줘가지고 승민이가 밥을 산다 그래서 그게 또 하필이면 오늘이었네요 원래 이게 저번주였는데 저번주 저번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에 승민이가 술을 차 마시고 어,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저랑 약속을 취소했어요 제가 약속 취소하는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이, 이 히터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너무 춥거든요 제 손발이 다 얼어죽겠을 얼어 지경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번주로 옮겼는데 또 하필이면 이번주가 엄청나게 추운 그 주간이 되버린거죠 그래서 제가 또승민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혹시 너또 약속 취소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좀 진정을 하래요 그래서 아, 취소 안 됐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가 먼저 먹으로 찍자 맞아 오야너잘 나온다 잘 <웃음> 아이 햇볕이 딱 들어오는게 너무 예쁘다 I uh, let's go with bacon. Bacon. Yeah, bacon. I I don't know what he wants. u uh, and a hot coffee. Okay. And ice coffee. Uh, okay. Yeah. Do you want the coffee with milk? No, nothing. Just black. Just black coffee. a yeah. n d ice coffee. Okay. Yeah, and ice black coffee. Okay. Yeah. Thank you. you. Like Aricchetti. 맛있지? 어야 근데 이거는 TGI 께 진짜 제일 맛있어 그래? 옛날에 문창이랑 TGI 가자 아니 왜냐면 TGI는 이게 0이 나오거든? 약 바삭해 맛이 내 음. 맛이네 음. 나온 보람이 있네 야 오늘 같은 날 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시험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너는 아직도 이그은 원인 과목이 남아있는 거네 이게 나 3개만 나오는 거야. 배웠어? 작년에 나를 보는 것 같고, 야, 4학년을 진짜 1학기가 힘든 게 아니라 2학기가, 2학기가 진짜 힘들어. 맞아, 맞아. 2학기가 살짝 진짜 이게 한번 흐름을 놓치잖아. 그럼 그걸 따라잡기가 진짜 힘들어. 보이지도 않아 어, 뭐지? 스파이시하지 않으면나 진짜 혼낸다 야, 근데 딱 봐도 안 스파이시해 에 어. 네, 베네딕트 시키셨고 저는 스파이시 치킨 라클 시켰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죠? <웃음> 음, 음.. 의문점 음. 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반술 안 먹어? <웃음> 나도 반술 안 먹어 새맛 없어. 여기서 네, 맛있다 와우, 진짜 맛없어. 아무 맛도 안 와. 오늘 승민 오빠가 쏘는 지팀 얼마나 주지? 음식 맛 없었으니까 좀만 줘. 15%? 어 앵간. 오오 오. 오. 오. 그래서, 여러분 김승민 씨 싱글입니다. 연락 주세요. 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뒤에 자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간지고 지금 저희는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신 김승민 군을 위해서 카페베네를 가고 있습니다 어? 프로플을 시킬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 <웃음> <웃음> 시켜 시켜 맛있어. 응. <웃음> 맛있어. 맛있어. 아니, 거기부터 먹는 사람? 이 진짜 쓰레기다. <웃음> 아니, 크로스가 <웃음> 제일 맛있는데, 지금. <웃음> 한 입을 <웃음> 이렇게 먹으라고. 알았어.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웃음> 응? 어. 대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냥 뮤추얼 팬들 소개받아 아, 드라이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잖아 엔조한 아, 다이슨 같은 거 너무 잘 되지 않냐? 아, 다이슨 700불이야 이거 300불이고 아, 다이슨 진짜 너무 청렬인 것 같아 근데 근데 엄청 좋대 그래 머리 손상이 없대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 그거든 원리? 그래서 나는 칠0프까지엔조아의 페이버링 야여기가 섞어야지 지금 거의 그냥 우유만 마시고 있는데? 내 붕붕이야 물욕이 또 폭발을 해가지고 TJMAX에 아, 왔습니다 <웃음> 아닌 척하네 <웃음> 스페인어야 물욕쟁이가 오기에는 너무 큰 벽돌이 질리 없죠 내가 방금 그말하려 했어 <웃음> 나 같은 물욕쟁이가 오기에는 <웃음> 템테이션이 지금 넘쳐나는 이곳 마음을 굳게 잡고 와야 돼 이런 데는 나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정리왕. 어, 거울이다. 오늘의 OOTD. TJ 믹스 가서 뭘 사진 않았고, 그냥. 제 물욕만 좀. 그렇게 예쁜 물건들 좀 보다가. 필요한 건 없어가지고 그냥 승민이 내려다주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 가서 제 동생 편입하는 거좀 알아봐주고 그리고 강의 하나 두개 정도 볼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옷을 갈아입었고 지금 엔조는 N존, 앤조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 안녕. 안녕. Can you introduce yourself? 내이 n 은조 e 아? 나는 볼리 i 아 Salamia. 와! Ah, thank you, thank you. <sussurra> How do ah, And... you say mucho gusto? c a s t n i d a c a s a n i Mucho gusto. Ah, m u c o g u t o 만나서. o 안 o 안녕. 뜨거이 토 만나서. 만나. 만나서. p -so. a n g 가워 a p like, a n g w a bang a n -so. -so. g a w -so. a Pangawa Pangawa Pangawa Pangawa Pangawa Pangawa n g a w a p a n a a n g a n g a a p a n u g a w i n g a p a o g g g a g g a g w a n n a n a g n a n p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계속 삼켜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삼키니까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그냥 알약 통째로 토를 계속 해가지고 한 번에 삼키면 안될것 같아요. 아 치킨이 땡긴 치킨이? 그지안 좋아. s u a y 치킨 땡긴다. 치킨 땡긴다. w h a 치킨 땡긴다? thinking that is like craving. Yummy food for baby c o o k i o I wish we had an electric t h i n h e h o u e so w c u l wipe off the surface. I know, right? I would have literally paid $300 more a e r a Halo? That's the apartment's name. Yeah. You know the, the building that has tate? Yeah. That's the halo. That's t o o d a u m m y yummy, food! y yummy, yummy, yummy, yummy, yummy, yummy, y u m y y u d m y yummy, yummy, yummy, yummy, yummy, y m m y yummy, yummy, y y yummy, y m u m m y yummy, u m m y y u y yummy, y u m m u u 저희 조애들이 다 깜빡한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What the hell? She's kind of dirty. No, because she just ate. Oh. oh. Her face is absolutely dirty. Let me see. Oh my god. I just got <웃음> dog food out. I actually a piece of dog food on my face. Her face is actually very dirty. Holy cow. Look at it. Our whole, our whole mouth has dog red Oh my <laughs> goodness What have you done? o um, h yeah. oh, little girl But she ate and then she poo pooed That's good That was like immediate That's good little girl That's good little girl Did you ever do the on the on that song dance? Oomch o m that o m that on that on that 오나나오나 oh, 나. No, no, oh, no, no. so enjo is genius. 그래 가지고 엔조가 그엔 o 가 아이디어를 내줘 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로 저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저희 그룹 리더가 그걸 좀잡 n 서 제출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what are you doing? we have cut your r e d h t h d e d cut a g h in 4k <laughs> <laughs> coco chanel was just trying to be chanel and then coco just coco like chanel the... 그렇으면 <laughs> 돼 oh uh? god chanel hasn't moved from that position since the entire day ah you're p r e t t our coco chanel's life oh yeah she didn't move she w e n to t go eat mm -hmm, and poop she ate she pooped and w e n a c h e position chanel are you sleepy again chanel When you eat like a lady, you have to clean your mouth after you eat, okay? <laughs> <laughs> Look at your mother. Mother has no crumbs. <laughs> She just wants to share her dog food with you. <laughs> <laughs> That's not good. I'm going to eat chicken for a long time. I came to eat all the time in the first time. I usually eat i i e c i my friend's gonna be working here they're so quick though right say annyeong mm. Mm. Oh my god. it's so good oh my god They made a new law called the FDAAA in 2007. said, hey, by the way, you guys should publish your results. And there's fines, right? They've not, they haven't charged anybody to pay them a f i n e So it's like as if it doesn't exist. And the thing is, like, uh, even, even results that have already happened in the past, they're supposed to still publish. No b o d y s being held accountable so nobody feels like mm -hmm. they have to 15 minutes? not even right? Uh, Isn't this a good idea? Yeah. But how much more do they charge? What okay. like $2? $3? $200 mm. And my favorite place Favorite, I, I gave you one l y c h e e Thank you. Oh, one fat l y c h e Thank you. i t e e g a t i e r e u l t It's the regular trash. i e a t It's the regular trash. i g l h It's the regular trash. i r e g a h t l l e i t i h u g r i h u g r e g i g h t good night. g o i g h t My name is Enjoya. Uh-huh. My n a Bolivia. i s v r y n i c c How s h a is it? h is it? He's goldfish, by the way. That's why. 만 o 서만 n 서 반가워. 반 o 워 d night. Now say good night. g o o h d h n o n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팩입니다. 제가 또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영상으로 남자친구랑 저랑 그 사귄 지가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잖아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저희 동거를또한지 2년이 거의 다 돼가기도 하고 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Q&A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한테 이런 질문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다 이제 봐보고 질문이 많으면 어, 답변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고 질문이 그냥 딱히 별로 없다 그러면 조용히 그 영상은 사라지는 걸로 <웃음> 네, 네, 네. 만들지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